공항에서 대기 중인 위계 씨. 개체인 위계 씨는 스마트폰을 쓰기 전까지 아내가 적어준 약도를 보고 다녔었다. 이제는 네이버가 알려주는 교통편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유선 이어폰을 꺼내 드는 위계 씨. 감성을 고집하는 위계 씨는 매번 꼬인 줄을 풀어야 한다. <목소리>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된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위계씨는 네이버가 알려주는 대로 지하철역으로 향한다. 난감해 보이는 위계씨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아, 지하철 잘못 탔네. 아, 이 5호선 타야 되는데 공항철도 탔네. 공항 다시 가야 되네. 이래서 위계시는 혼자 갈 때는 항상 평소보다 2 시간 일찍 출발한다. 아니, 오호선 어디야? 어, 저쪽인가? 아, 저, 아, 저, 아,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찾았어. 하남건건 건, 하남 건담 막건 하남 건담 선? m c 시는 가끔 한글도 어렵다. 바빠 보이는 서울사람이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서울사람한테 어깨빵 당했다. 서울사람 장난 없네 어깨빵하고. 소심한 의계시는 서울사람이 다 지나간 후에 조용히 투덜거려본다. 서울이라 그런가 외국사람이 많네. 혹시라도 외국사람이 영어로 말을 걸면 어쩌지. 의계시는 또 불안하다. 아따 서울 춥네 어 뭐야 뭐야 야 여기 SBS 있네 오 SBS가 있네 서울뭐 괜찮네 춥네 확실히 제주보다 춥다 확실히 제주도보다 추워 친구를 잠깐 만나서 선물을 좀 주고 여기서 스케줄을 하나 하고요 오늘 여기서 미팅이 있어요 미팅 그 다음에 이제 연남동으로 넘어가야 돼요 오늘 연남동에서는 프로필 촬영이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회색 도시 안에 바쁜 걸음들 정말 상막하고만 이렇게 상막할 수가 없어. 뭔가 제주 같은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지질 않는 도시구만. 회색 도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서울 사람이 코베어 간다는 말을 믿는 의계 씨는 주변에 잔뜩 경계한다. 응. 응. 집을 나선 지 벌써 7시간이 지난 시각. 배가고파진위겔씨는 빵을 사고 싶지만어쩐지혼자서는부끄럽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친한 동생을만날생각에마음은든든하다파퍼런스를 s 퍼런트로 읽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법 잘 읽는다. 홍대에 도착한 위 o r 조심한 의계시는 넓은 광장이 왠지 불편하다. 그래서 동생이 올 때까지 구석팽이에 있기로 했다. 동생이 도착했다. 눈 오는 날 남자 둘이서 홍대에 입장이 위계시는 괜히 짜증이 난다. 어, <웃음> 오늘은 생일을 맞이한 동생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만난 자리다. 외계시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생에게 맛있는 닭갈비도 사주고 나니 왠지 마음이 뿌듯하다. 아, 잘 <웃음> <웃음> 남자들의 쿨한 헤어짐은 볼 때마다 신기하다. 이제는 마지막 스케줄인 화보 촬영 시간. 어차피 상반신만 나오는 촬영이라서 과감하게 슬리퍼로 갈아신었다 떨어진 지 벌써 10시간째 의계시는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 아내가 그리운 의계시는 점점 기죽은 대형견 마냥 시무룩해진다. 이따가 꼭 영상통화를 해야지 다짐해본다. 이 사람은 김케빈의계 <웃음> 씨의 채널 매니저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입니다. 하지 마. 이렇게 큰 소리 내지 마. 우리 같은 찐따들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 안 돼.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커다란 두 사람은 눈에 많이 띈다 끝까지 끝까지 걸어가서 구석에서 벽 보고, 벽 보고, 벽 보고. 늦은 시간이라 오늘은 동생 케빈의 집에서 자기로 했다. 순진한 의계 씨는 가방을 꼭 껴안고 다시 지하철을 기다린다. 얼른 가서 씻고 아내와 영상통화를 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의기실 아내 없이 잘잘수 있겠어요